복음을 전화하면, 사람으로서 복음만전하면 되는데, 복음이랑을 앞서서 총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심을 빼고 땅을 빼고다 차지하고, 확살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복음을 전파해서 아버지께 미사를 좀다 죽여놓고 무슨 미사야? 원주민들에게 처음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가르쳐서 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어, 100명, 200명이 변화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한테 배워서 아버지를 찾고 기도할 줄 알고 찬송어를 부르는 사람들이 막 학살해올 때뭐라 했겠어? 걔들 앉아서 하나님을 찾았어. 터졌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 드렸겠어 안 드렸겠어? 원주민들이 폭력 힘막 총칼을 해고다확 해서 하는데 하기 전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아버지 뜻을 가르치고 존재함을 가르치고 이걸 다 가르쳤단 말이야 그런데 예배고 가르쳤던 사람들 소수의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휩쓸을 때 그들을 다 죽였어 안 죽였어? 그러면 그 총칼에 죽어가는 그들은 어떻게 했냐고? 총칼로 찔려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야.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백성까지도 다 죽여놓고 전두에 성공했다고 미사일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져왔던. 그들의 일방통역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도 잘 생각해봐요. 부자 돼서 더 챙기고 세속하고 자기들하고 어려운 사람을 잡아당기고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셨단 말이야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은혜 받았고 충북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